축하성을 한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부러 정현한테 말도 안 걸었었고 원래 이렇게 경기 중간에 한마디씩 하는데 일부러 부담될까봐 일부러 말도 안 걸고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빨리 안타 맞아라 편하게 경기하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안타 맞았지만 긴장 풀지 말고 이번 일까지 잘 막아봐라 라는 감독의 메시지가 있었고 저도 정현한테 퍼펙트나 노이트 할말 없었잖아 <웃음>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이 만잘 넘기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정연아 <웃음> 퍼펙트 할만음 없었잖아. 고생했어. 첫승 축하해. 아 어, 초반에 좀안 좋은 성적으로 시작했는데 뭐 이제 다시 라이언즈의 분위기 탄것 같습니다. 어, 한 게임 한 게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아 어, 일단 팀이 이겨서 너무 좋고 또이안타 친구도 기분이 좋지만 일단 팀이 연승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부담은 있었지만 무조건 나한테 오면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아마 다 수비수들 다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을 때부터 좀 코치님들이 감독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준비해서 올라온 게또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<목소리> 그영 너무 아쉽지만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선수들. 예, 평일인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초반에 점수도 많이 냈고 또정현영이잘 던져져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초반에 점수를 많이 뽑을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장현영이 너무 잘 막아줘서 수비에서도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별 생각,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더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중반 너무 저고부터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팔에 원어, 팔에 원어, 팔에 원어, 팔에 원어, 팔에 원요 그냥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뭐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게 안 나온 걸로 퍼펙트 게임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. 많이 아쉬웠습니다. 네. 그럴수록 네, 더 그냥 아무 일 없듯이 해드는것 같아요. 오늘 네, 정말 나이스 볼이었고 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해서잘던닐수 있도록 뒤에서 수비에 나가면 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경기로 보답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 저도 나머지 씨. <웃음> 오늘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힘이났고 열심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반? 전반?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고맙습니다.